예전에 아파트 불났다로 시작해서 처음 유튜브에 제가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아파트 홍수나다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디에 대구에 물난리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직도 아파트 문의나 재개발 문의가 계속 해서 오는데요. 뭐 재개발은 항상 얘기했듯이 영상을 보시면 되고 제 영상 말고도 유튜브에 저도 뭐 간혹가다 찾아보지만 정말 뭐 쉽게 얘기해 놓은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 마지막에는 법무사나 아니면 변호사 최종적으로 한 분씩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저한테 묻는다고 해서 제가 뭐 그쪽에 전문가도 아니고 제가 얄팍한 지식에 아는 내용만 그냥 올려놨는 거고 더 자세하고 깊숙하게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전문가를 찾아가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계속해서 전화가 오는데 계속해서 아파트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죠. 뭐 아파트 혜택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마지막 최종 종점은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뭐 중도금 무이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에어컨이라든지 집기들, 뭐 무료, 그리고 뭐 발코니 확장, 무료.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최종요 건자에 나왔는 게 10% 할인. 뭐 다양하게 계속해서 아파트 분위기가 할인 쪽으로 가는 분위기가 실질적으로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파트 아직까지 그런 얘기 때문에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저한테 묻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뭐 할인이 되든 아니면 확장을 하든 아니면은 뭐 집기들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서비스 무료 제공 발품의 확장 중도금 무이자 계속해서 얘기는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면 판단은 본인들이 하시면 돼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냥 얘기만 드리는 것이 그리고 사실 이게 이 분야 100% 나중에 할인을 한다 안 한다 뭐 그거는 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제 느낌을 제 생각을 그리고 예전에 어떤 있었던 일을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 불과한 것이 그에 대해서 제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뭐 지금 뭐 발코니 확장이라든지 아니면 할인을 10% 해준다는 뉴스도 나오고 말씀도 하셨는데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예전에 유튜브를 보고 실질적으로 유튜브에서 얘기한 대로 그대로 또 진행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걸 또 저한테 뭐 물어보시면 저도 입장이 난처합니다. 저는 제 생각을 가지고 얘기한 거고 그리고 뭐 그런 어떤 의부심에 다시 한번 전화를 해서 묻는데 뭐 전화를 해서 묻거나 아니면 영상에서 나오는 얘기나 별반 다를 바는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뭐 친척도 이웃도 친구도 아닌데 무조건 해라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할 수는 없죠.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3년 전에 보면 기존적으로 아파트 거래들이 어느 정도 좀 이루어졌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2년 전에 마찬가지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하는 것도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1년 전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거래가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갔다는 걸 육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물론 수승구 뿐만 아니라 영상까지도 사실 엄청나게 거래량이 없었다는 것은 눈으로 확인이 다 됩니다. 그리고 현재 현재 입장에서 작년보다는 실질적으로 거래가 조금 이루어졌다. 대명동의 한 건, 벌겋게 표는 이렇게 막 나지만은 뭐, 플라스가 돼서 한 건, 뭐, 두 건, 이렇게 나오는 어떤, 지금 어뭐 자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사실, 뭐, 요새는 신문을 잘안보지만 인터넷 신문을 이래 보더라도 조정 대상 해제 약발 듣기 시작했다, 매매가 하락폭, 문화됐다, 뭐, 이래 나오는데, 뭐, 지금 방금 보여드렸죠. 작년에 비해서. 거래가 이루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인터넷으로 뉴스로 아니면 신문기사에 나오기 때문에 명확하게 얼마나 많이 더 거래가 좋아졌는지 많아졌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쭉 읽어보시면 실질적으로 뭐 어느 정도 기대심리에 뭐 좋아졌다. 일단은 뉴스든 유튜브든 인터넷상에 썸네일이 중요합니다. 일단 타이틀이 어느 정도 있어야 사람들이 들어와서 읽죠. 읽다 보면은 이 안에 또 광고도 봐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뭐 댓글도 여기 에뭐 달아놨습니다. 최다 거품 빠져야 뭐 하락부 둔화지 또 호들갑 든다. 신문화 사회 공공주매. 뭐 이렇게,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현재 조정대상 지역은 수성구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해제가 됐죠. 해제가 됐고.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대출 부분이었죠. 기존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게 분위기라 하는 건 절대 무시 못하는데요. 현재 지금 수중구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거래가 엄청나게 잘 돼야 됩니다. 모든 어떤 규제를 완화를 하면 은 거래가 나아질 것이다. 뭐 매매 동향이 좋아질 것이다. 매매가 잘될 것이다. 기대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죠. 그런데 이 분위기라 하는 거는 한번 바닥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내려갑니다. 그게 어채 밑바닥이 됐든 지옥이 됐든 간에 그리고 한번 상승하기 시작하면 분위기를 타서 미친듯이 상승하죠. 어비단 아파트뿐만 아니라 주식도 그럴 것이고 포인도 그럴 것이고 어, 분위기라고 하는 게 무시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는 완전 하락장으로 내려가는 분위기기 이 때문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뭐 뉴스를 보거나 아니면 주변에 물어보고 기다리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뭐 저한테 물으면 저는 좀더 기다린다. 뭐 그런 생각으로 항상 얘기를 드리는데 뭐 개별적으로 영상을 보시다가 뭐 답답한 마음에 결단을 내려야 되겠다. 뭐 저한테 그래서 전화를 해서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뭐 저는 동일합니다.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수 없죠. 전화 오시는 분하고 제가 뭐 긴밀하게 아는 분도 아니고 사실 뭐 전화통화 처음 해본 분들도 태반인데 뭐, 사십시오. 사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 못 합니다. 그냥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게 답니다. 그리고 네이버 부동산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워낙 잘 나와있죠. 지금 다 분양 중이고, 분양 계획이고, 미분양이고, 미분양이고, 분양 계획이고, 미분양이고. 그리고 신문에서도 지금 나오다시피 지금 미분양은 미분양대로 계속 나오고 있지만은 계속해서 분양 계획을 세우고 있거나 분양을 시작하는 아파트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규제가 해제됐기 때문에 그리고 나름대로 계획만 계속 잡고 있어갖고 될 일은 아니죠. 무조건 아파트는 지어봐야 됩니다. 미분양이 되든 말든 일단은 계속해서 어느 정도 금융자금도 뭐 이자도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 분위기다 보니까 하지만 현재는 계속해서 이렇게 뭐 자료를 보게 되면 다 미분양이고요. 뭐 굳이 제가 이런 설명을 안 드려도 저한테 전화 주신 분들은 다 이런 거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저한테 뭐 전화를 주시는 건데 제가 최종은 아닙니다. 일단 모르긴 몰라도 수정구에서는 마음을 비운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고요. 서구하고 달서구 쪽에서 전화가 오는데 이렇게 들어가서 클릭을 해보시면 아파트 단지 기존에 분양했던 아파트 이런 뭐 임대로 나오네 의뢰방식을 뭐 전체 말고 전월세여서 다 클릭을 할수 있게끔 되어있으니까 매매를 고쳐서 확인을 해보면 실제 뭐, 예를 하나 들어서 보여드린다면, 예를 들어서까지도 필요가 없고,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건데, 생각하고 있는 아파트들 들어가서 걸리게 보면, 프리미엄 저 피가 예전에 3억, 4억에 거래됐던 게, 2억, 3억에 거래됐던 게, 지금 1 2000, 3000까지 내려왔고요. 뭐 사실 원가 피가 프리미엄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가장, 어 일단은 하락점이라 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입주 시기에 평균적으로 이때까지 다 그랬습니다. 입주 시기에 사실상 마음을 다 비우죠. 그런데 지금은 입주 시기보다도 더 빠르게 마음을 비울 확률이 많아요. 분위기 자체를 누구보다 본능적으로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이죠. 부동산을 하는 분이나 아니면 투자를 했던 분이나 개별적으로 뭐 투자를 투자했는 사람들 뭐 대부분 지금 분위기 어떤지를 다 알고 있죠. 분양권 뭐두개세 개씩 다 구입을 했는, 했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무지마 투자 했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그다음에 지방에서 올라와서 투자를 했는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대부분 직감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빨리 입주 시기가 아니라 어 손을 털려고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분위기는 하락 시점으로 내려갈 것이다. 지금은 하락은 이제 확연시 되었고, 폭락이냐, 하락이냐,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은 갑니다. 뭐 이게 무슨 하락이고, 뭐 지금 올랐는 걸에 비하면 3분의 1도 안 내렸다. 뭐가 내렸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하죠. 옛날, 옛날 생각을 자꾸 하면 끝이 없어요. 근데 한번 올랐는 것들이 쉽게 그래 잘 내리지 않는데, 워낙 물량이 많다 보니까 분위기가 하락세로 내려가다 보니까 내려가는데, 만약에 이게 내리지 않고 계속 올랐다면 아직도 전전긍긍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사람이라가는게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락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게 뭐가 하락이냐 또 언젠가는 오를 거 아니냐 또 언젠가는 오르겠죠. 우리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완전한 전문가가 투기꾼이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 최고 꼭지점에서 팔아야 되고 마지막 최하락의 꼭지점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관심있게 체크해 보시고 등기가 어떤지 확인만 해보시면서 제가 물론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다는 상황이 발생되면 영상은 또 올려 드리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시기상조고요. 예로 속해서 내려갈 것이고 어느 시점까지 내려갈지 어디가 지옥인지는 모릅니다.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분, 팔아야 되는 분들한테는 뭐 이런 얘기들이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고 아파트를 구입해야 되는 분들, 투자를 해야 될 분들은 이런 얘기들이 기분 좋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죠. 기존에 아파트 올라서 돈을 벌었는 분들 기분 좋게 돈을 벌었을 것이고 그때 뭐 꼭지점에서 제대로 팔지 못하고 하락점에서 아니면 시작점에서 팔았는 분들은 또뭐 매득씩 손해를 봤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시기에 어떻게 구입을 하느냐. 그게 지금 돈을 버는 거죠. 우리가 1억을 벌었다, 2억을 벌었다, 3억을 벌었다. 말이 좋아. 2억, 3억이지. 이거 월급제이들 2억, 3억 벌어서 모으려면 엄청납니다. 물론 사업하는 사람들은 좀 틀릴 수 있겠지만 은 그리고 코로나 상황과 경기 악화와 지금 모든... 왕들은 악재죠. 악재. 최악재입니다. 이 시기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뭐 사실 돈을 벌었다 못 벌었다 그런 상황이 될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 생각을 묻는다면 이제 뭐 시작에 불과한데 지금 그래도 짧은 시기 내에 큰 폭으로 떨어졌죠. 그냥권 프리미엄 자체가 3, 4억씩 하던 것들이 막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많이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단기간에 이만큼 떨어졌다면 더 계속해서 떨어질 확률이 높다. 그런데 규제 지역은 풀렸다. 규제 지역 풀렸는가와 관계 없죠. 이제 알 사람들은 다 압니다. 고등학교 중학생도 지금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 하는 거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느 정도 떨어질지 이거는 아무도 예측을 못합니다. 이건 지켜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재개발 묻는 분들은 영상을 참고하시고 마지막 종착지가 제가 아닙니다. 저한테 묻지 마시고 영상을 두루두루 보시면서 마지막 결정을 해야 될 때는 전문가한테 물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